Thank you. 플랫착기를 소개해요 스트레스 풀면서 치석 케어까지 비글이 강아지 덴탈권 치석 제거 애견 감식 제공의 플래토키의 장점을 더 알려주세요 비글이 플래토키에는 엑스트라나아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치석을 분해하고 플라그가 치석으로 붙지 않도록 알이지는